자튜 토리 열복기권 5개 여기서 주는 건 비슷하겠지 터치하면 집으로 들어 체육관으로 들어가네 이 배고공 색깔이 중요하겠구만 배고공 색깔이 좀띠띠한데세일러면 뭐 변신하는 것 같은데? 아, 자, 띠띠. 자, 띠띠. 토코나미 고교, 띠띠. 포키하게 진구, 띠띠. 미들 블로커, 아태공업, 띠띠. 아, 전반적으로 좀 띠띠하네. 자, 오야스 소마. 오기 미나미 고기요, 띠띠. 아, 미, 마카도 에이지. 학교 어디야. 카쿠가와하고미드블루거 띠띠. 아, 저게 황금공이 나와야 되나봐. 오, 어, 킨다이치 나왔다. 킨다이치 그나마 쓸만함. 아 근데 미들블루커인데 차라리 히나타 쓰고 말지 띠띠 전반적으로 띠디 합니다 확률보기 히나타 0.750 타기야마 0.033 <웃음> 와호즈메 캔마 아 캔마 이런 애들 뽑아야 되는데 아오네로 딱 블루커 세워놓고 와 오이카토루 0.033 킨다이치 딱 아, 킨다이치 아까 나왔는데 로마룡으로 나와서 그런가? 한번 해볼게요 가자 이공 색깔을 봐야 되는 것 같아 이공 이 공, 색깔이 이러면 안돼 아니, 여기 달려가는 애들이 많아야 되뭐세일러면 변신하는 것같아 오오! 여기서 두명 빨간색으로 변했다 아, 공 색깔이 문제가 아니네 여기서 애들이 무슨 색깔로 바뀌냐 이게 문제네 자, 디디 오오오 아, 공 색깔이 문제가 많네 아이코닉! 누구야? 아 다나카씨 다나카 띠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에요 다시 한명 더아이코닉아 히나타다 아 왠지 카라스노를 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 더 나오지 않았나? 히나타 풀강 가능하겠는데? 자, 오나가와타로 띠띠. 자, 히로키 띠띠. 자, 진구 띠띠. 아까 하나 더 있었어 아이콘이 그 중에 3개 3명이었어 일부러 지 하나씩 보고있습니다 노말이네 얘 드디어 노말, 노말 하나 나왔마지리 린타로 조젠지 고교 디디 아두 개였어 아두 개였네 아 디디